이스라엘의 예방공격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6.1전쟁으로 알려진 1967년 이웃 아랍국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인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사이에 고조된 긴장의 결과였습니다. 전쟁 직전 몇년 동안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킨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 수많은 위협을 가했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홍해 접근을 봉쇄했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행동을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아랍 국가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은 공군과 군사 시설을 목표로 이집트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공격은 시리아와 요르단에 대한 유사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을 무찌르고 시나이반도 가자지구 웨스트뱅 크 곤란고원을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선제 공격을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큰 갈등을 막기 위해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선제 타격은 당시 논란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선제 공격과 예방 공격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선제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다른 나라가 따라야 할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과 상관없이 6.1전쟁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중동의 정치적 지형을 계속 형성, 변화시키고 있습니다.